안녕하세요 소리 나오나요? 아직도 소리 안나와요? 안나와? 나와요? 어, 나와? 로그인... 아, 온다나짱흔들의 아트 레트로 아트 응. 자, 모두 안녕하세요 초코님 이민이님 생진님 유니미님 채연님 안녕하세요 짜잔, 오늘은, 이거 크레팝스. 크레팝스 컬러로, 이렇게, 레트로하게, 한 번, 뽑아봤어요. 레트로에 대해서 예고편을 쓴다고, 쓴다고, 글 찾아보니까, X세대, Y세대, 뭐, Z세대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서, 읽다가, 때려치웠어. 아, 그러니까, 제가 Y세대인지,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뭐다속하던데 너무 어려웠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응! 색감 빵빵한 레트로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문방구 가면 있을 법한 그 유치뽕짝한 유치한데 귀여운데 그 어 뭐야 막 같은 그유치뽕짝한 색감은 완전 쨍하고 막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아트 진행할게요 먼저 베이스부터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프롬 베이스 음! 유치풍착한 것들 있잖아요 원방구에서 팔만한 것들 베이스는 푸른 베이스 어? 음, 이거 안 켜졌다 응? 왜안 되지? 아까 되지 않았어요? 원래? 응. 멀티탭도? 응. 다시 멀티탭이 안 꺼졌나? 멀티탭 어 이제 됐어. 됐습니다. 나처럼 큐티 붙잡하다고? 뭐야 나 큐티 붙잡해? 어나 큐티 붙잡한 거 봐. 감사합니다. <웃음> 나 큐티뽀짝하대 내가 또 큐티뽀짝하면 딱 그러면 내가 또 큐티뽀짝하게 또 아트 해야지 또 내가 왜 그렇게 웃어요? <웃음> 나 큐티뽀짝하다 잖아요 네 큐티뽀.. <웃음> 큐티 큐티뽀짝이요 <웃음> 발음도안 <발음이>, 돼. <웃음> 발음이 좀. 큐티뽀짝 뽀짝뽀짝 뽀짝, 뽀짝, 뽀짝, 뽀짝.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너무 귀여워. 뷰리 <웃음> 포짝, 응 맞아, 나 뷰리 포짝이야. 뷰리 포짝이야. 어, 뷰리 응. 어? 포짝, 뷔리포짝. 뷰리 포짝이라고 좀잘 써. 너무 너무 팬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그치 그치. 자 이렇게 하고 어 아,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뭐다 만들어 보지 뭐. 그렇죠, 다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점심 먹기 전까지. 아, 그런군요. 풀타임으로. 아, 방 그럼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크레업스부터 컬러부터. 크레업스 요렇게 생겼고요. 진비 그라시아 진비크레업스 색감은 이렇습니다. 자, 요 컬러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한 컬러는 사용을 안 했어요. 음. 왜 음, 미리 덜어놓을거 거야. 아까 사진찍고 노느냐고 생각을 못했네 네, 오늘도 역시나 아... 세팅하면서 이제 셀카 산매경에 꽃엠보 꽃엠보 음, 아 이거 꽃엠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요즘 이꽃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일샵이나 이런 데 보면. 인스타 보기만 해도 다이꽃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 꽃이 다 색깔 같은, 꽃잎이 다 같은 색으로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꽃잎이 색깔이 다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게 파츠로 많이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사는 저거 파츠는 없고. 파츠가 있는 곳은 파츠가 좀 납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면 그래도 아무래도 더 뽕냥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더 뽕냥하고 그 다음에 좀 색깔 꽃잎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엠보로 만들었어요 네 인스타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냥 좀 덜어놓을게요 오늘 하루종일 쓸 색깔들 방송하면서 유튜브로 오시면은 좀더 좋은 화질과 네, 확대된 화면을 자세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십시오. 오케이. 보니까 더 그런 거 같죠? 더 쨍하고 뭔가 진짜 크레파스 아이들 같아. 맞아, 신상 라방에서 했던 거야. 신상 라방에서 샀어야 됐어, 요 여러분. 거기선 할인 들어갔지만. 비어킹에서는 세트 제품이어서 할인 안들어가 거기서 샀어야돼 아니 뭐 약올리는겁니까? <웃음> <웃음> 아니 왜왜 왜 시청자들 왜 이렇게 약올려요? 비어킹은 비어킹 비어킹 왜 약올려 그까 여러분도 비어킹 와서 응. 아쉬워하면 안돼 오늘 그냥 다 해주시면 안돼요 어, 시간이 된다면 다할수 있어요 시간이 된다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점심 이후 연장 방송 갑니까? <웃음> 아 안돼요 <웃음> 오늘, 오늘 점심 먹을거야 오늘 짱 감독님도 온다 했단 말이야 짱 감독님 내 생각에는 그냥 그럴거면 왜 나가는지 몰라 수도제도 없이 와요 아주 그냥 칠하고 싶은 대로 좀그 구간이라 해야 되나? 그냥 나눠서 칠할게요 간격? 간격인가? 아닌데 간격이라 하기에는 그렇고 뭐라 해야 돼요? 구간? 아닌데? 영역 어, 영역. 영역? 영역 표시? <웃음> 영역 표시가 아니고요 영역을 나눈다 이런 말씀을 영영 이상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웃음> 영영이 뭐죠? 영영은 영시네 <웃음> 인스타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옹농농 님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색감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음, 색감 거죠? 진짜 이쁘 핫핑크는 그 크레퍽스에 그 있는 색깔은 아니에요 핫핑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핫핑크를 집어넣은 거예요 핫핑크는 여러분들 집에 하나쯤은 있잖아? 조각? 구역? 응 어. 구역을 그, 나눠 그래, 구역. 구역? 영역? 구역? 아 <웃음> 어, 몰라 안 나온다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온다. 그냥 해. <웃음> 큐어링 하나하고 큐어링하고 하나하고 큐어링, 하고 하나 하고 큐어링 하다보니면 시간 아까울 수 있으니까 대충 옆에 안겹치는 구간이 있으면 아니 어떻게 대충이란 말을 그런 발언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까이 거 대충 하면 되지 이 정도만 하고 다 큐어링 더 할까 요 네. 다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이렇게 하고 두껏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렇게할것 같으면 브러쉬로 안하고 그냥 팔레쉬 브러쉬로 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잘못한거야 어? 사이사이에 집어넣을때만 브러쉬가 필요했지 지금 첫 타자로 들어갈때는 그냥 팔리시에서 바로 꺼내서 해도 됐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머리가 나쁘면 이렇게 몸이 고생해요 굳이 이렇게 브러쉬로 안 해도 되는지 이렇게 근데 오늘은 아트가 되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아트 엄청 화려한 내용이라 말씀하시는 대표님. 음 아트가 엄청 화려한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랑 이 놀려고 왔어요. 근데 어제도 비리스님한테 아트 이제 저 오늘 할거 확인하면서 음. 와 이거 되게 되게 뭐 이뻐 보이네요 뭐 괜찮네요 힘들겠네요 내일 내일도 힘들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힘들어요. 여러면서 <웃음> <웃음> 내일 할게 없는데요. 없는데? 막 이러면서 할게할게 <웃음> 뭐 없어. 너무 할게 없는데. 너무 할게 없다고. 그냥 뭐 제가 열심히 갈고서 <웃음> 오랫동안 방송을 유지하도록 시 청자분들 <웃음> 네. 일주일에 2세 라이브 하는 거 기다리셨을 테니까. 열심히 갈고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할게 없는 거예요. 딱 보면 뭐 어떻게 했는지 알겠잖아. 안 궁금하잖아. 응? <웃음> 안 궁금하잖아. 이게 아니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요? 네? 여러분 불고도.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색깔로 그냥 채워주면 돼요. 네, 저거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오늘 다 만들 겁니다. 다 만든다고요? 네. <웃음> 그렇대요. 네. 네 유튜브 시청자 분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안, 안 궁금하다니 ㅋ <웃음> 아니 안 궁금하지 않나요? 너무 막대해 내로 봤을때 그럼 음, 누구를? 응? 누구를? 시청자 분들 너무 막대하나? 제가 너무.. 음... 내린이 햇빵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해빵님 근데 내린이 아닌 것 같은데 해내 내린이 내리니, 내린이가 뭐야 아 내일 어린이 네. 어. 어, 그런 말 쓰지 말자 아, 네진이 감독님 안녕하세요 해빵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제 네. 쭈이 감독만 있습니다 준이 감독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욜루님 없잖아 햇빵이님욜루님 아까 계셨던 거 같은데? 아아욜루왔어욜루 <웃음> 있었어? 저기요? 미안해요 아 하나빈님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좀 많다? 어? 어쩐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따라 왜지? 아 만, 이제, 이제 좀 이제 좀 우리 꽃길도 좀 걸어야죠. 아 이렇게 말줄 알았으면 내가 아트 좀소심성있고 갖고 왔지. 아니 이 사람이 만든 적든간에 열심히 해요 <웃음> 최선을 다해서 말이야. 어 해야지. 우리 저번 주 레이스 아트 한번더 할까? 어? 오고? <웃음> <웃음> 아 저번 주 레이스 아트 한번 오고? 오고? 키친 타월한번 더. 키친 타올 한번또더 접을까요? 더 접을까요? <웃음> 약간 저, 그런. 내가 하고 올게. <웃음>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런거 획기적인거 한번 어, 그런거 그런 해야지 사람들이 좀 호기심을 갖지 아, 그게 이게, 이게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또 시청자분들이 조금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해서좀 뭐 안오실 수도 있고 네, 그런거잖아요 오늘 별다른거 안했는데 이렇게 채팅 하고. 누가 쳐주시는거예요요로님이줄네 <웃음> 채팅 치시는 분 채팅 치시는 분 이름 아직 안좋은데 뭐할래 뭐할까요? 이름 지어주세요 팅주시는분 이름도 정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아, 네. 그전에 사람이 열로였거든요. 제가 눈치 좀... 보고 <웃음> <웃음> 그만 싸우세요. 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어,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다고 죄송하고요. 그거 니 열로님 다음 사람으로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이름을 안 정해 줬잖아. 아. 응 열로님도 우리가 지어준 거잖아요. 아, 네 열로님이 네, 그만 누구인데 다음 사람으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름 우리가 아직 안 지어줬어. 주접킹이라고.. 주접킹? 주저킹? 많이 신나.. 신나셔 보이시는데.. 교미? 근데, 교미라고? 무야호님 어떠세요? <웃음> 무야호? 어? 무야호 괜찮은데? 무야호 하자 네, 무야호 네, 네. 무야호는 이제.. 좀 왜? 유행을 이제 탈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감독님 이름 무야호로 바꾸자 내 이름이요? 난뭐야고 괜찮은데. 아 네. 내 이름을? 어 <웃음> 아, 무야고. <무리하고>. 여자분이신가요? <웃음> 남자분이신가요? 그건 모릅니다. <웃음> <웃음> 아니 어제 이거 예고편 쓴다고 X세대 Y세대 글 찾아봤단 말이에요. Y세대가 작년까지였죠? 작년? 작년까지? 어 작년까지. 예그 유행하는 어 단어 1순위가 소확행인 거야 그거보고 되게 좀 뿌듯했어 잡복인가요왜 뿌듯했다고 소확행에서 바꿔가지고 비확행한 거잖아 세현님이 무랑 야랑 호랑 하나씩 맡으래요 <웃음> 어 괜찮은데? 합체입니까 합체? 괜찮은데? 무 <웃음> 어? 괜찮은데? 어, 뭔가 주황사고 합쳐야겠다 여자분이시다! 응 뭐. 음, 맞아요 어, 괜찮지 않나? 그.. 자, 무랑 아니, 야랑 호랑 하나하나씩 어. 그렇게 한다면 저는 무는 안할래요 왜? 싫어요 별로야 무가 별로야? 어 별로야 호가 제일 괜찮은 것 같네 나는 호호가 제일 귀엽지 않아요? 네. 호야 이렇게 네. 호는 진짜 사람 이름도 있잖아. 준희진이 감독님까지 무려 료 삼촌사요? <웃음> 다들 이름 바꾸라고? 호야 괜찮네 호야. 근데 원래 그거 나이순으로 해야 되잖아. 아트 엄청 궁금하네요. 네, 인스타 보시는 시청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조금만 네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시면은 이쁜 아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정 너무 뭐. <웃음> 나는 야가 제일, 아... 야가 제일 좀 그럴 거같아요 야야! 야야! 야! 야! 세은님 혹시 저1인사 야! 나 요렇게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하고 첫 번째 거 할까? 음. 세 번째 거 할까? 고민 중인데? 어, 어차피 다할 건데, 어? <웃음> 다할 거라고요? 어? 첫 번째 아 그래 그럼 세 번째 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게 네 번째 아니에요? 아네 번째 거. 저기요. 음네 번째 거부터 할게요. 네 번째 거. 응. 응. 네. 야 일로 오세요. 반좀인데요요 <웃음> 근데 네 번째는 좀할 때마다 달라져 가지고. 그냥 기본 가운데로 그리면 될거 같아. 무지게 그려야지아 유니비님이 이제 세 번째로 했는데 좀. 네. 아세 번째도 해볼게요. 때문에. 어차피 근데 다할 겁니다. 무랑이랑 야랑이랑 호랑이랑 하면 되지 않냐고요? 호, 호랑이. <웃음> 아 무랑아 야랑아 음, 호랑아 야. 이거 이름이 랑이 붙는 거네 3단어치입니까? <웃음> 네 인스타로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거 큐 엄청 들어가네요 큐워 응? 엄청 들어가네요 아 이거 색감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다각 키워드로 들어갈 거에고아 아, 그니까 러 짧게 짧게 응. 햇바이님 아직도 고민 중이신 거 같아 왜? 응. 삼랑이 응. 커먼 이러면 보이는 거라고? <웃음> <웃음> 어, 랑트리오 랑트리오? 개 귀여운데? 랑트리오라 해 응. 아. 약간 우리 이름 짓는 거에 되게 진심인 거 같지 않아요? 네, 시청자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니까 그래서 항상 뭐 이름 짓거나 뭐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찾게 된다니까 아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이름 짓는 시간 하자 이름쓰 <웃음> 그 유튜브 <웃음> 채팅 치는 분은 <웃음> 저기서 이제 드리블막 치고 계시는데요 <웃음> 스벅 닉네임이 이태민 와이프 이태? 이태민? 이 샤이니 아니야? 아, 아 그렇구나 어이 양반 샤이니 몰라 <웃음> 이 양반이라뇨 <웃음> 어이 양반 샤이니 몰라요 그러면 혹시 마지막 아이돌로 기억하는 아이돌 누구예요 우리보다 심각할 것 같지 않아요? 비로은 누구야? 솔직하게 말해요 아 기억이 없습니다 동방신기 오인체제가 마지막 아이돌이에요? 동아시니가 심리가... 어, 그도 아니야? 조용이. <웃음> <조용히> 서태지 <웃음> 어, 아이 아이 서태지와 아이돌이야 뭐야? 서태지와 <웃음> 아이돌인가 아이돌이 <거? 웃음> 난 서태지 때가 아니니까. <웃음> 아니야 샤이니는 아는데 그 개개인의 이제 아 개개인의 이름은 모르는 거. 이름을 잘 모르는 거야. 아 심각한 수준이네 이 양반. <웃음> 그래도 샤이니는 샤인이 알죠. <웃음> 종연 종연 되게 좋아했죠 종연. 음. 아 슬픈데? 이태민이랑 살고 음. 있는 저희대만아 이렇게 같이 살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웃음> 다들 이태민 싸움이 구나 <웃음> 이태민 신부는 저희들. 신부는 저고 왜 이렇게 제 라이벌이 많은? 뭐. 자 다들 그래 샤이니 얘기해라. 난 내가 할게 갈게요. 정 혼자 하고 있을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그. 싸움 하고 있어요. 뭘 싸워요? 네. 어. 아 여러분 이거 한번 자랑해 야지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 나 이거 처음에 받자마자 수분 크림이죠. 언박싱 뭐예요? 영상. 뭐예요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해요, 뭘. 어, 난 하고. 언박싱 할 거야. 프로메 <웃음> 만... 클리어젤이 나왔습니다. 준니는 언박싱을 할 거예요. 아니 뷰리는 언박싱을 할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좀 프롬의 클리어제 70g이고요 여기에 적혀있으면 옐로잉 0%라고 합니다 왜왜 왜 쳐다보고 있는데 <웃음> 오늘 싸움 싸우나 했옐로잉 0%고 히팅감 0%고 화이트닝이 100%고 오버레이 100%고 글로스가 100%라고 합니다 근데 뭐 솔직하게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새 제품이에요 아 진짜 새 제품이에요? 네 예, 열자마자 수분크림인 줄 알았어요 통이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 <웃음> 진짜 엄청 커요. 원래 클리어 젤, 뭐, 기본 클리어 젤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커요. 어마무시하게 크죠?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자주 쓸것 같은 이유가 미경화가 안 남아요. 통젤이 미경화가 안 남아서 엄청 자주 쓸것 같아요. 이거 그냥 중간에만 빵꾸낼까? 그게 제일 안전일 것 같지? 뭔가... 때. 고민하고 있어아 아닌데 중간에 빵꾸내면 기포 생길... 생기... 깊은... 모자의 따님 깊... 저도 저거 알로에 그건 줄 알았어요 기포나게 뜰것 같단 말이야 응? 중간에만 기... 그거 중간에를 뚫으면 뜰 때가 기포 생기게 뜰거봐 알루에를왜 꺼내시나 했대요 <웃음> 그쵸 네. 그 정도라니깐요 크탑처럼 쓸수 있을까요? 탐 역할은 못하겠죠? 어 탑, 탑은 아니에요 클리어 젤이에요 음, 가격이 얼마인가요? 어 일단 얘가 지금 10% 할인 들어가지 않나요? 그거는 확인해주세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와서 일단 제가 사연제품에 는 걸어놨거든요 네. 핸드폰 걸어놨는데 얘가 보너스 팩이랑 그게 아니라면 10% 할인은 들어갈 거예요. 음 그리고 생각보다 좀 묽은 것 같아요. 지금 뚜껑. 하드인가요?라고 하드인가요? 인스타에서 물어보셨는데. 몰라 솔직하게 아 지금 꺼냈답니다 지금 지금 꺼냈어 지금 꺼내가지고 하드? 하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드 젤 아니고 그냥 클리어 젤이에요 클리어 젤이고 그냥 미경화가 안 남아요 하드 젤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거요좀 물래? 보이죠? 기다려봐요 찍었죠? 아니 잠깐만 기다려 다시 해줄게요 네오 네, 좋습니다 오좀 음. 물래요. 생각보다. 음. 그렇게 될까진 않아요. 물거요이 정도입니다. 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중간에 아 중간 뚫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휘저는 순간에 중 여기 기포가 생겼어요. 음... 그래서 중간에 좀 뚫으면 뜰때 기포가 생기게 뜰 수가 있어가지고 인스타에서 기포가 많이 생기 생겼다면은 아니수 기포...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네요 어디에 기포가 많이 그, 생겨? 이, 이 기포인지 어떤 기포인지 혹시 들으셨다면은. 자세히 알려 주세요 속으로 오프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어 얘는 얘는 속 오프 되는 젤입니다. 하드 젤이 아니에요. 병젤이랑 같은데 그냥 용량만 큰가 봐요. 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음, 근데 약 근데 팔리시에서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진 않았을까요? 설마 그대로 그대로 부어놨을까? 그대로 부어놨으면. 어, 거, 그대로 부어놨으면 솔직히 거짓말로 좋은 거야. 옐로잉 영로영라고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물론 할리시 클리어 제 이거 옐로잉 하나도 없더라고 마케팅이 적혀 있긴 해요. 근데 제품 특징에 적혀 있는 아 네네. 근데 한 번씩 옐로잉 있단 말이에요. <웃음> 이렇게 이렇게. 뭐야.. 예고 없이 까도 됩니까? 아니요.. 저 혼나요 내려가면 그러니까요 네.. 저 이사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요나 진짜 월급도 깎이는 거 아니야? 아, <웃음> <웃음> 조심하셔야 합니다 <웃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샵 원장님들도 한 번씩 얘기한 게 얘가 옐로잉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없다라고 도 다들 말씀하세요 근데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니까 러 여기에 적힌 게 옐로잉이 0%라고 했어 너무 당당하게 그래서 이걸 아직 안 써봐서 저는 그걸 모르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0%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0%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옐로잉하고 미경화안 남고 그래서 장점인 거는 맞아요. 저도 이때까지 한 비하킹들 보면 솔직히 프롬 3위 안에 들걸? 내가 사용한 브랜드 제품. 그라시아 프롬 이두 가지 브랜드가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프롬 클리어 젤은 제가 진짜 많이 애착하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네, 지금 채팅이 좀안 안 올라오는 이유가 일단 찾아보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찾아보거나 아니면 구매하러 갈 거에요 그니까요 다 구매하러 갈거 근데 난저 통젤 자주 사용할 거 같아요 이제 그라시아 통젤보다는 저 통젤을 자주 사용할 거 같아요 규리쌤 패폭이래요 근데 나는 진짜 프롬 통제를 더 많이 쓸걸요? 미경 안 남는다는 이유도 있어서. 팔리시 클리어 젤도 프롬 클리어 젤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미경 안 남아서. 찍은 거 찾을 때는 이제는 큐피드 거 많이 쓰지. 큐피드 저희 상세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레진젤을 좀 많이 써요. 큐피드가 좀 유일한 레진젤이다 보니까. 우리 사라센에 있는. 나 요즘 팩폭 좀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 아 솔직리부 경청 중이셨어요? 그러니까 나 요즘 솔직, 너무 솔직해진 것 같지 않아? 더 솔직해지는 건 어떨까요? 나더 솔직해지면 잘리라고요? 저 먹여 살릴 거예요? 저 월급 줄 거예요? <웃음> 저 월급 줄 거야? 갑자기 누구가니까? <웃음> <길고> <웃음> 나 혼나. 나저 반성의 반성의 반성 의자에 앉으러 가면 어떻게? 아, 반성 의자? 아저 혼나 반성하는 의자에 앉으라고 하면 어떡해? 업무 시간에 반성 의자에 앉으면 월급 높아 아닌가요? 냉정하게 따지면은 난 그런 거 같은데. 병젤이랑 같은 제품 토르. 토로... 내그 아, 구구는 나 모르겠는데. 프로만 아직 안 써봐서. 그런... 프로몬도 전화를 안 해봐서. 그러니까 써봐도 그게 같은 건지 안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 아, 그래도 됐겠지. 검색해봐 누나. 뭐래? <웃음> 통, 팔리시 통제 팔리쉬를 통젤로 담아놓은 거 아니지? 네, 예? <웃음> 통젤을 팔리쉬 통에 담아놨다고요? 팔리시를 통젤에 담아놓은 거 아니지? 네, 아니, 그거.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프롬 통 클리어젤이랑 크레이지 탑이랑 옐로잉 비교해달라고. 콘텐츠를 요청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아, 같은 거래. 어? 같은 거래. 같은 거래. 같은 거예요? 같은 거래. 어. 금방 프롬 바스트 프롬 그거 인스타 보 인스타 들어왔어. 이렇게 마케팅한 거면 같은 거 아니야? 10g이고 70g 아, 용량은 700. 네. 그냥 이것만 있는 거 보니까 같은 어. 거네. 어쩐지 묽었어 음. <웃음> 용량은 어? 가격은 다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음. 맞는 거 같아. 어나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이 리뷰는 인정 왜요? 이 리뷰가 높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인정 아, 왜냐면 나도 그렇게 쓸만하거든 쓸만한 그 가... 대해서. 음. 미경화 안 남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옐로잉 없고 그 다음에 광도 나요 클리어가 원래 광안 나잖아 근데 광이... 탄만큼은 솔직히 아닌데 광이 나긴 해요 인스타에서 이제 라방 안되는거예요 라방 지금 진행하고 있구요 지금이 프롬클리어제 바른거잖아요 광나잖아 프롬클리어제 바른건데 솔직히 뭐 광탑 광이 막 엄청 많이 난다는 탑만큼 뭐 안날수도 있겠지만 지금 프롬클리어제 바른건데 미경화 안나고 광이 어느정도 나긴 하잖아요 저 인정할코 인정해요 오늘 약간 리뷰방송 시간이네?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됐잖아요. 어! <웃음> 아, 통제 미경 안 남아요. 네.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자꾸 시간을 자아먹고 있습니다. 아트를 좀들 하기 위한 맞아요. 꼼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네, 제가 조금 컨트롤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클리어가 통제에 담겨서 나온 거예요. 용량이 일곱 배 업그레이드 된 거래요. 이거는 카우 스티커였나? 사용제품에 있어요 음, 저도 아따로 받아서 써보고 있는데 편하게 잘 써요 딴걸안 써봐서 비교는 못하지만 사용하기 편한 기분? 엄청 뭐라고 하네 하시는... 뭔가 아따 당첨됐다는 그런.. 자랑 아닌 자랑 같은 음. 그런 <웃음> 느낌멋 <웃음> 뭐죠? 자랑할 수 있지, <웃음> 있지. 응. 응. 뭐 잘잘하셨습니까뭐브리생뭐 뭐. 아니요 아까는 잘하는 귀신 아니야 아 그래요? 응. 그러니까 랜덤이요브리선에 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랜덤입니까 추천기돌리데요추기돌니까네몰랐 아, 아, <웃음> 그렇게 사세세하게 사세, 제가 그 과정을 응. 다 알고 있진 않으니까 음아추천기 응. 돌리시는군요 네아들켰네 봐봐 봐봐 그 쌤쌤님 지금 약간의 그 자랑하는 자랑이 <웃음> <웃음> 있었어요 분명히 땡깡님 저도 같이 받아요 네. 추첨기라니까 매번 매번 도전해, 도전하시고 그러면 은 언제가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 못 믿을까봐 한 번씩 추첨기 네. 돌리는 영상 찍어가지고 어. 인사에 올리기도 해요 어, 그래요? 스티커 쓰다가 중간에 안 맞는 사이즈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리얼 라인으로 그냥 그려줄게요. 왜, 왜, 데 캐더크보다 프롬이 더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물어보시네요. 아, 그렇게 물었을때는 내가 팩폭 못본다 아 솔직히 솔직히 말할 아, 수 있는 선이 있고 말, 말, 말을 말좀 조심해야 될 선이 있다고 두가지 다 판매하는 자자생이야 <웃음> 그건 개인 그러니까, 개취, 개취? 진짜 궁금하면 개인 DM 보내요 진짜 <웃음> 그러니까, 나의 정확한 팩폭을 듣고 싶으면 개인 DM 보내고 <웃음> 근데 두가지 있잖아 찍한게 뷰닉스도 통젤이 있어? 우리는 뷰닉스 통젤을 안파는거 같은데 뷰닉스 팔레시 파는거 아니야? 보내서 답변 들어볼래요 아그 답변 근데 캡쳐해서 올리지마라 <웃음> <웃음> 저 잘려요 햇빵이님이 저 먹여살릴거 아니면 <웃음> 아니 그 뷰닉스 통젤 있어요? 우리는 뷰닉스 팔리시만 팔던데 그 검정색 뚜껑색이랑 은색 뚜껑색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진짜 되게 많이 팔려요 뷰닉스 통젤 있어? 어. 아... 아 뷰닉스 통제 우리 뭐지?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바쁠 때 우리가 또 많이 바쁘잖아요 그 행사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물량 나가는 거한 번씩 이렇게 보면 뷰닉스 통제보다는 팔리시가 제일 많이 담겨 있고요 사인도 주문한 거 보면 어 뷰닉스 팔리시가 진짜 일반 브랜드 이렇게 프롬이나 뭐그라시 이런 거 보다 어 뷰닉스 클 클리... 팔리쉬 클리어젤이 은근히 진짜 많이 시키더라. 어. 뷰닉스 팔리 스 통젤 있던데 금방 루나가 보여주고 갔어. 아니라면 지금. 아니 아니야 병이 팔리시 먼저. 여기에 들었는 거 보고 뭐, 뭐 말하는 거지. 뭐 뷰닉스고 진짜 많이 쓰던데 사람들. 나 이제 하면서 말할게. 너무 많이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아니 하나라도 해야 돼요 아예 하나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음.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체크 너무 귀엽죠 이걸로 리본 만들어도 귀여울 것 같고 샵 하시는 분들 브이로그 보면 완전 쟁여놓고 쓰고 궁금했어 그, 그치? 어 브이로그 나도 요즘 브이로그 보면 나도 브이로그나 만들까? 내 브이로그 만들면 여러분들 볼래? <웃음> 어 개인이 편집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 개인이 어 편집할 수 있어요? 아니 똥, 똥으로 할 건데요? 아 똥으로? 근데 네. 똥으로 해도 여러분들 봐줄 거잖아 안볼 거야? 안 보면 여러분들한테 개인으로 메일 보낼거야 <웃음> 그리고 보라고 진짜 무섭다 진짜 <웃음> 강제로 보라고 메일 아, 보내고 이래도 안봐 이러면서 음. 빨리 답변 달러 와요 이러면서 좋아요랑 구독하러 어. 와야지 이러면서 메일 보낼 거야 그리고 각자 다 D M으로 링크 보내놓을 거야 자 업로드 했으니까 빨리 좋아요랑 댓글 달아요 이러면서 <웃음> 댓글 달 때까지 D M 보낼 거야. <웃음> 너무 귀엽지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 귀염귀염 키치키치하게 꾸미면 될것 같아 어디갔지? 어디 <웃음> 자체 편 t y 가 get Gummy Mental Coverage. That's 시간 찍으면 t y p i 광고 너무 더덕더덕 붙어있는거 아니야아 그래 나는 햇빵이, 햇빵이님 말에 인정 그냥 다 필요없고 아이즈미 사 그냥 <웃음> 저도 그, 저거 저 말에 인정 <웃음> 그냥 아이즈미 해요 그냥 그리고 아이즈미 거기에 연락할 때 뷰리말 듣고 왔다고 한마디만 해주고 그러면 나한테도 협찬 한번 오겠지 한번쯤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이즈미거사요 돼. 나도 아이즈미 한번만 써보고 싶다 진짜 어, 왜또 글리터 들어갔어 나도 진짜 아이즈미 한번만 써보고 싶다 아, 아이즈미 진짜 좋던데 아이즈미 보면 진짜 아 장난 아니더라 그냥 아이즈미 해요 내 네, 아이즈미 레진젤 그렇게 좋아요 그냥 진짜 혁명이에요. 자, 다들 밑에서 저렇게 쭈욱 달고 있죠, 정블리님? 아이즈미 해요, 그냥. <웃음> 아이집... 아유, 아이집... 뒷간고, 뒷간고 뒷간... 네. 아, 뒷광고 뒷광고 아닙니다. 뒷광 뒷광고라니 아이즈미를 안 팔고 있는데 뒷광고 가 아, 어떻게 들어와요? 아이집... 개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어? 어? 아, 어? 안... 아... 그... 아직은 아이즈미 안 돼. 내가 아직가 그런 그런 생각 없어요. 그니까 러 나한테 개인적으로 좀 들어오라 고아 아이스미님 개인적으로 들어오는게 좋은걸까요? 왜 우리 컨텐츠로 우리 찍으면 되잖아 그럴까요? 컨텐츠로 찍으면 되잖아 오늘따라 많이 왔다갔다 그러시네 <웃음> 미안해요. 세연님 저게 무슨 말이에요? 어찌 저렇게 투명하고 잘 발리고 그냥 혼자 살아요? 어째 저게 투명한 투명하고... 아이즈미보고 말하는 거 아닐까? 아이즈미가 투명하고. 아니 근데 혼자 살아요, 별 글리터 깜찍스럽니다. 어. 아, 응. 잘. 이거, 어디 거였지? 이거 아이스젤 거였나? 이, 그, 이 지금 제가 붙이고 있는 이 진짜 유치뽕짝한 애들 거? 일터타에서 체크 너무 이쁘다고 하시고, 깜찍하다고 하시네요. 응, 체크도 스티커입니다. 저걸로 리본만 뜨면 엄청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유치뽕짝하게 꾸며주면 돼. 양파링? <웃음> 양파링? 역시 먹을 걸로 다또 귀결 되나요? 이렇게 하고 클링 할게요. 양파링 개개 하시고 지난주에 희빵이님이 아따 참여하시려고 했다가 불을 하면서 신경이해서 포기하셨다네요. 왜왜왜 신경질났어 찢어졌어요? 아니면 DM하지? 아니면 그거 패톡하지? 패톡으로 같이 차근차근 같이 해보면 되지 귀엽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매일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경우는 기 처음이라네요 모르겠어요 패톡해요 패톡 실시간으로 1대1로 한패톡을 하면 한번 해봅시다 와 제방보시면서 아트했대요 잘하셨습니다 또 조회수를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다들 근데 제방보면서 자 구독! 구독좋아요 빨리 사세서 젤리무버가 언... <웃음> 언... <웃음> 언... <웃음> 언... <웃음> 저는 생각 없어서 따올려면 담았어요 따... 따서 그러면 그거 다 말려야 되잖아 이게 통젤이 아까 기포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기포가 많는데 약간 묽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기포가 다 사라지거든요? 다안 따서 안 보이겠다 이거 나는 다 따야겠다 우리는 누나야 우리는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 다 닦게 <웃음> 근데 여러분들은 다 따지 마요 웬만하면 이거 다 따면 흐르니까 물은 애들은 위험해 감당 안돼 아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거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기포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안에 기포는 다 사라졌어 가만히 몇 분만 냅두면 기포가 알아서 다 터져요 근데 좀 많이 띡한 애들은 가만히 냅둬도 안 터지거든요? 좀 많이 물래? 그래서 이 묽은 거를 보니까 팔리쉬를 그대로 담아놓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방송할 때저 팔리쉬를 도대체 몇 통이나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마케팅에서도 그 봤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저번 주프리이 제일 재밌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약간 그런 거좋아하는거 좋아. 네. 그거랑 같이 했을 것 같아요. 응. 리본 만들기. 좀 네. 애틱한 이제... 것도 나오겠네요.라고 하시네요 나올까요? 나올려면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진작에 나왔지 않았을까? 클리어 젤? 프롬 클리어 젤, 프롬에서 통젤이 유일하게 없었어. 다른 브랜드에 통젤 다있는데 프롬만 없었어. 페레트를 통에 채워버리면 되죠. 원래, 원래 막 그러잖아. 팔레시 이 거의 거다쓸 때쯤 되면 바닥에 조금은 남아있는데 브러쉬 끝이 안 되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쏟아놓잖아요. 화장품 다쓴 변기 그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다 끌고 쓰죠. 샵에서는 보통. 아까우니까 베이스 젤이나 그런 것도 <웃음> 똑같으면 그래도 될것 같아요. 똑같아요. 용량 업그레이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에 먼지나 그런거 들어가있으면난 모른다 제일 더러워진거 오염되는건 난 모른다, <웃음> 오염되는 모른다. 그 관리 잘해야되겠던데요 <웃음> 아 요렇게 해줍니다 이렇 하고 이제 꽃 만들게요 꽃은 사나센엠보젤 성은님 안녕하세요 성은님 늦게 들어왔다 <웃음> 통 진짜 큰것 같아 일본 클리오 제보 뭐너 완전 크지? 그치, 그라시아가 25g이랑 50g 있잖아 근데 제가 70g이니까 진짜 큰거지 뚜렁 노랑 빨강 그리고 링크 걸어놨어요 요거 음, 스마일 써도 되고 아니면 팔 스마일도 있는데 얘는 근데 8mm예요 그래서 얘는 엄지에 하나만 붙, 엄지에 얘하고 꽃 만질 때는 8mm 할것 같으면 꽃 하나만 붙일 수 있는 그 크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좀 얘의 장점은 색깔별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5 m m 짜리는 생노랑색이고 얘랑 하트 눈 하고 있는 거랑 뭐 선글라스 낀 눈이랑 그런 거 있어요 이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한 번씩 생각하는데 언변학원을 가야될까? 운변학원언변이 아니라 웅변학원 어떤 것 때문에? 요 그.. 말을 못하니까 사라져서 젤 리무버 어떤게 좋아요? 이거 사실 비밀인데 우리 그거 들어올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그 있잖아 요즘에 올리브영에서 그좀 유명한 거잖아 그.. 그 알지? 뜯으면 손가락 끼우는 거 끼우며 쏙 제거 잘 되는 거 여러분 본 사람 있죠? 아니.. 아니 공개된 방송에서 왜 이렇게.. <웃음> 속상해요 <웃음> 아, 그거 밖으로서 채내가면 안 된단 말이야. 나홍나나 나 진짜 짤려. 아니 지금 밖으로 다 채내가요. 그거 아직 지금 몇 분을 보고 계신데. 그거 아직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단 말이야. <웃음> 아직 도장도 안 찍었어. 그냥 어제 말만 주고 받았어.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러면서 난 좋은 거 같아요라고 했거든. <웃음> 그 있잖아. 그 알콜 알코올, 알콜처럼 생겼는데 유만한 네모난 조금만한 건데 거기 안에. 손가락만 집어 넣으면 바로 소프트 되는 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윤유현님은 뭔지 알겠지? 음은 그 직사각형 좀만한 건데. 네 조용할게요. 부르세요. <웃음> <웃음> <웃음> 벌써 벌써 난리 났잖아요. <웃음> 졸업교. 아 진짜. 어, 사랑, 사랑하세네, 젤리무버, 사라프렌즈죠. 사라프렌즈 젤리무버가 엄청 좋아요. 아, 진짜, 진짜. <웃음> 사라프렌즈 젤리무버를 추천합니다. <웃음> 사라프렌즈 젤리무버 구매하세요? 아, 해뻐있네. 사라프렌즈 젤리무버 빨리 판매하라고. 그게 좋다고. 아니요! 사라프렌즈 젤리무버 구매하세요. 이거 말랑, 이거 손으로 조금더조금더 거리면 더 말랑말랑해져요. 진짜 클레이 같아. 하프렌드젤 리무버요. 아, 이거? 아, 이거 하다가 잘안 만들어, 그러니까 딱딱해져, 그, 조금 안 만들어주면, 저희 클렌저 묻히면 많이 물렁물렁해지죠. 근데 처음에 모양 잡을 때는 약간 요렇게 해서 모양 잡는 게 좋아 뷰어킹은 유료 광고를 봐네 <웃음> 어서오세요 얼굴 빼고 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왜햇바님이 올리브영에 팔고 있는 거예요 맞으면 손을 흔들어주세요 아니아니 <웃음> 아니, 올리브영에 발을 파... 들어주세요 뭐 이러고 아니 아니 올리브영에 팔고 있는 거 우리가 다 갖고 오는 건 아니야 아니. 왼쪽 눈으로 윙크를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올리브영에 팔고 있는 어, 맞아 <웃음> 아니 근데 올리브영에 팔고 있는 브랜드 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올리브영에서 그거랑 비슷한 제품 본 적은 있거든요 올리브영에도 팔긴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내일 브랜드 거를 가지고 오지 근데 그 같은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아니 그, 어, 그 말은 여기까지라고 저거 그거는 여기까지 더이상의 아 근데 올리브영 가서 구매하기만 그만 해 그만하십쇼 햇병인이 올리브영 가서 구매하기만 해 사라진에서 구매하라고 난알려줄 미리 얘기한 그렇지, 거란 맞아. 말이야 맞아 지금 근데 대비를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게 나 <웃음> 사라진에서 구매하라고 말해준거야 올리브영 가서 구매하기만 해 아주 올리, 구매할거면 올리브영 가서 나 선물도 같이 구매해 <웃음> 이렇게 한입씩 이거 여기에 바로 하기 싫으면 그 알죠 여기 파레트 파레트에 빠레, 어, 만들어서 톡 떼면 돼요 수제 파츠 만들기처럼 요런. <웃음> 그러니까 내손 되게 그사람들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자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로제 떡볶이하고도 먹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재밌어 하시더라고 어제는 물병님이 DM 보내가지고 재밌다고 하시길래 그거 DM 답장하고 있는데 그때 김치전이 생각나더라고 김치전하고도 색깔 좀 뭔가 비슷할 것 같더라고. 오늘은 누나랑 같이 아침에 치토스 먹는데 치토스 포장지랑 색깔이 똑같더라고요. 응? 음? <웃음> 맛에 따라 색깔이 다르지 않나요? 치토스도? 응. 음, 근데 저 무슨 맛이었지? 나도 치토스 랑똑같 방송이 꺼진 게 아니라 컴퓨터가 꺼졌어요. <웃음> 네, 방송이 꺼진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네. 피크하고 죽 무슨 노트북에 그 충전 그거 아, 어. 어. 그코 뽑은 어. 어이... 것처럼 어. <웃음>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 어, 그 사이에 뭐가 하나를 더 하셨네요. 응. 음. 어, 이거 오늘 아트 다섯 개다 해야되는데? 다섯 개안할 거라 하겠군요? 아다 해야되는데? 안 해도 여러분들 안 궁금해해요 오?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궁금해 네. 아트는 솔직히 이꽃이었을걸요아 그래요? 나머지는 다 파츠고 스티커여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좀 그런 거가 궁금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궁금하면 DM 보내요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웃음> 잠깐만 왜또응 귀여워 왜요? 아 네, 혹시나 오디오안나가고있는거 <웃음> <남아보는 것> 같아 그런 <웃음> 줄 알고 네, 잘 나가고 있어 네, 궁금, 궁금, 이렇게 인스타에서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음, 아니요, 궁금한 거는 분명 이 꽃이 다일 거야. 다른 것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점심 이뭐 먹어요? 뭐 드세요? 저는 오늘 시카고 피자 먹고요. 시카고 피자란 약간 동글동글 동글뱅이로 생겼어요 피자가. 피자는 다 동글한데? 아 유독 더 동글동글하고 정동글함이로 네. 생겼어요. 아 뭐야? 왜 시카고 안 시켰어? 고기도 시카고 시켰어요. 아. 어, 내가 잘했어. 피자 두 판이에요. 아니 불 판을 시켰어? 지아지 음, 못했대요. 아기는 하... 온대요? 애기가 누가 와요? 기안 와요? 아기 안 와요. 응. 애기 안 와요. 음... 짠만 하 짠. 응. 로도안 와요? 궁금한 사람 손 이렇게 말씀하시시고손손손손뭐 응. <웃음> 이렇게 하시고.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이거 봐! 귀여워! 어, 채, 채팅 치시는 땡깡님으로, 네 땡깡님 이거 봐, 짱 귀엽지? 아주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귀운데 궁금하신... 아 어, 뭐야 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재료 좀 설명해 주세요 주기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혹시라도 설명보다도 뭐 유튜브로 오시면은 오늘 사용한 제품들 링크랑 제품명 같은 게다 적혀있으니까 그쪽으로 와서 네 바라보셔도 되고요 삼계탕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와 컬러감이 비틀즈 젤리요? 네음 이거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오늘의 됐고. 앞트는 요거예요 그래서 진비에 크레펍스 사용했고요 엠보제 사라프랜즈 엠보제 사용했고 그다음에 요 하트 같은 경우에는 몰드 말랑이 아 엠보 아인데 몰드 말랑이 몰드 사용했고요 <웃음> 서말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체크 스티커랑 솜치 손치... 아! 아! 어? 나 지금 무슨 짓한 거야? 덜덜덜덜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러지... 아나또 사고쳤다 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바닥에 깔지 말라 했지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웃음> 너 지금 웃음이 나와? 응. 지금 네 난리가 났습니다. 답이 없다 답이 아주 그냥 리이헐고 뭐 응. 스프링 F 공사 1레니모 귀엽다고 계속 말씀해주신 어? 네, 뭐가 귀여워요? 아까 그 <웃음> 네, 그래서 이렇게 아트 했는데 사용제품은 지금 유튜브에 구보기 란에 다 올려놨고요 그냥 구워버리자고 말씀하시는 어 네, 그래서 지금 다 구웠어요 바로 굽고 시네요 어, 바로 구웠어요 오버아트도 <웃음>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어, 오버아트 네. 그래서 오버아트는가루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여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4번 아트 음, 4번 아트에서 바로 네. 어? 정어 정현 아정현이다 루나야. 그야광탑 좀. 오늘안아이다저 <놀람> 어, 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좀다 썼어. 또다 썼어. 능멸이다, 능멸 루나가 저렇게 말하는 이, 이유 난또 업로드 안된제품쓸 거거든 들어오지도 않고 업로드 아, 들어오지도 않은 제품 아직 사아되네살아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지 사실 들어오지 않을까? 이거안 들어오나? 하트몰드로 빨간 하트 시럽으로 만들었는데 뒷덩이 같았다고? <웃음> 음, 아니,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럴 수도 있, 있겠네요. 선지? 선지요? 너무 <웃음> 귀엽다. 예. 일본에 올린 건 파츠인 건가요? 아, 네. 이거 파츠 그도 사용제품에 제가 넣어놨어요. 어디 갔냐? 아까 핫... 아, 이거. 이거는 사용제품에 있습니다. 이거 10% 할인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사용제품. 아, 그럼 아이즈미 써요? 그냥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건 아닌 거야. 아이즈미는 브랜드잖아. <웃음> 짜잔. 야광 탑젤이지롱. 야광 탑젤이지롱. 짱, 짱 좋지? 음. 이거, 이것만 바르면 야광 된다. 빨리 전면의 카메라를 <웃음> 좀 세팅을 해가지고 재수 없다고? 이 표정을 좀 시청자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 야광 탑질이지롱 루나랑 난 있다. 모드나트하고 포인트 되는 곳에 저것만 바르면 야광 대지롱. 아니면 전세 풀꽃하고 저것만 바르면 야광 대지롱. 뭐 야광 글리터나 뭐 그런 거 불편하게 누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해요. 요즘 야광 탑재 있는데. <웃음> <웃음> 와 어디 거요? 사라생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좀그좀 그 텐션이 좀 업돼 있죠 오늘? 살아생 거예요. 올라올 오늘 거예요. 오늘따라 좀 업돼 업되, 업돼 계시네요. 이사님한테 실시간으로 전화해 볼까? 야광 탑절. 표정 상상 가능 <웃음> 상상하시는 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야광 탑절 와막 놀라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사님한테 실시간으로 야광 탑절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볼까요? <웃음> 전화해서? 이사님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광탑젤 어, 야 언제 들어오냐고 오늘 저세상 텐션이라고요? <웃음> 음,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맞아 나 얼굴 안 보여주면 난리 날다니까 응? <웃음> 얼굴 안 나오면 혼자 잘 돌려 어, 근데 아까 표정 장난 아니었거든요 <웃음> 음, 뭐. 야광탑젤 짱 좋아 근데 야광탑젤이 조금 단점이 뭐냐면 다, 원색? 원색에 바르면 조금 그 야광이 되긴 하는데 파스텔톤? 시럽톤? 시럽톤 파스텔톤에 바른 것보다는 오랫동안 안되고 있어요 시럽톤이나 그 파스텔톤에 바르면 엄청나게 야광이 팡 되고 오래가 더라고요 이거 있어 나손에한거 광기 가득하더라고요 광기요? 아. 광기요? 아, <웃음> 진짜 진짜 안쪽 거림의 <웃음> 최고봉이라고 <뭐지>? 해야 되나요 안쪽 <웃음> 거림? 이거 보면 이거 야광 탑젤 한 건데 내 손이랑 한 건데 이거 시럽젤에 바르면 이렇게 짱캐 빛나요. 짱이지. 시럽젤에 한게 조금 더 많이 빛나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바로 올라올 것 같아요. 어.. 확실한게 아니면.. <웃음> 아니야! 내가 책임지고 물어볼게! 어? 진짜입니까? 아니 그래서 큐피드 그 클리어제도 확실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사님한테 얘기해서 바로 올려놨잖아! 아..그래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비쌤의 입김입니까? 아니요 입김은 아니야 <웃음> 그냥 안 까먹고 이사님한테 <웃음> 안 말씀 드리는 <웃음> 거예요? 안 까먹고 이사님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이사님한테 쫄라서 이사님이 어떻게든 알아보는건데 그 만약에 그 브랜드 측이나 아니면 그..기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거야 빛..빛광 빛광 하시죠 네 빛광 요게 나는 꽃만 야광을 하고 싶기 때문에 꽃에만 어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비비스 걱정해주는거 같아 왜? 또비주스또또또또또또또 또, 또, 또. <웃음> 또, 또, 또, 또 하면서 막쩡쩡이 너무 많아. 아저저 저, 저거요? 예. 네. 또또점 우리 또, 또. 우리 디자인 팀이에요. 아 그래요? 아, 뭐. <웃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지 얼마 안 돼서. 네. 소루 저어네 저쪽 회사에 네. 있는 우리 디자인 팀인데 지금 저 혼내고 있는 거예요. 또또또 또. 또, 또, 또. 아네그 소루님 이거 아직 상세 안 올라간 건데 <웃음> 이사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웃음> 이거 젤인데 탑만 바르면 야광돼지로 <웃음> <진짜. 웃음> 시청자가 엄청 많이 찾고 있네요. <웃음> 전매특급 판매 안한 제품이야. 어 맞아 이거 진짜 판매 아직 안 하고 있는 건데 들어올 거야. 아, 입이, 입이 완전. <웃음> 아 맞아 루나랑 나만 쓰고 있거든 지금. 재수없어. 제, 재수 없대요. 재수 재수 없어서 맞아요. 아, 근데, 몇개는 들어오지 않을까 몇개 들어오 면, 루, 나랑, 나랑, 이벤트, 장, 이벤트, 상품으리지뿌리지 뭐. 몇 개서 마무리끝아타하나 되게 오래 걸리네요 라고 t a 는데아 atana, t a k 리는 or atana, take y o u 리는거 r a t 리는 죄송해요. 이게 아트만 정말 궁금하시면은 이제 라이브 끝나고 아트 영상만 따로 이제 편집해서 화이트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저희 사라쌤 TV 유튜브 오셔서 네, 봐주시는 것도 음.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오늘의 그 방송의 주제는 솔직 리뷰와 야골리기였어요. 어 야골리기 진짜. <웃음> 어, 일단 어... 당첨자부터 소개하고 네. 난 다음에 저 이거 새끼손톱 리본 네. 궁금하다는 거 할게요 자 당첨자 어 잠깐만요 아. 자, 자 저번주 네. 왔다와 출책 당첨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짜잔. 짜잔. 출책은 언더바설언더바 네일님이시고요 아따는 아닌데 아따가 설 아니에요? 어? 아따가 설이야. 어? 진짜요? 네. 여러분 저거 바뀌었어요. 아따가 설일 거예요. 아, 그래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제니 음, 아따가 설이에요. 아따! 아따가 언더바 설 언더바 네일 님이고요출첵이플레이즈 언더바 네일 님이세요 바뀌었어요 저기 지금 옆에 소개된거는 어 지금 사하센티비 저기 글 쓴게 맞아요 아따가 언더바 설 언더바 네일 님이시구요 출첵이 프레... 이 프레, 프라이즈인가? 프레이즈 언더바 네일 님이십니다 축하드려요 음 아따가 설레임 님이십니다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은 사생 뷰리 계정으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성함과 아, 연락처 그리고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상품을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따와 출첵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오늘의 아따는 여러분들의 추억에 추억에 떠오르는 것들로 해서 아트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약간 문방구 아트 같은 이런 유치봉작한 o k 렇게할게요왜 이번에 모였는데 제품, 이모였는데 터미너스 네 인스타에서 이제 축하 축하 축하 네, 축하해 주 d 분들 계시고요 이번 e 제품이 t 였는데세 r 님이 e 미 a r 야자 베이스 생략하고 바로 컬러부터 바를게요 나무별에 있는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나무별은 단품으로안 풀려있더라고요 나무별 애들이 엄청 예쁜데 나무별에 얘랑 은... 은유한 미소인가? 온유한 미소인가? 음유한 미소인가? 어아그 <웃음> 하늘색 되게 예쁜데 저는 나무별에서 그 하늘색이랑 요 아름다운 동네가좀 많이 써요 하늘색 이름이 뭐지? 음유한 미소 맞나? 무슨 미소예요? 음유한 미소라고요? <웃음> 어 근데 네, 무슨 미소... 아, 맞아! 앞에 이응이.. 이응이랑 이응이 들어가 아종블리님 하늘색 이름이 뭘까요? 음.. 음흉한이.. 은. 성할랑님 들으신 게 맞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음> 음흉한이 맞아요? 앞에 이응이고 뒤에도 이응이 들어가는데? 음흉한? 은..은..은.. 은은한 미소? 은은한? 저기 제 책상에 보시면 네. 이거 하늘색 똑같은 거 있거든요? 어 하늘색 똑같은 거. 은은한? 은은한? 은 음미란 <웃음> 음미란 아, 온유한 아 온유한 아봐 앞에 이응이 맞잖아 <웃음> 아니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봐 앞에 이응이 맞다니깐요 오늘 와 이건 진짜 너무한다 바, 온유한이요 온유한 온유한이라니 <웃음> 봐! 앞에 이응 맞잖아 아까 그러니까 나는 아까 그러니까 앞에 이응이랑 두 번째도 이응이 들어가는 걸로 기억했더니깐요 분명 이응 이응이 맞는데 와 지금 또막 또 인스타에서 또 드립 나오고 뭐 은밀한 나오고 뭐막 난리 났습니다. 온유가 음용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는 게 이응이고 두 번째도 이응이 들어간다고 라 분명 기억이 나. <웃음> 너무. 이거는 제가 그 겨울왕국 한때, 한창 유행하고 했을 때좀 많이 썼어요. 음? 저화면은왜 저렇게 보인데? 어떤거요? 저 모니터 화면작 너무 다른게 보이는 거 아니야? 왜요? 이 실제 색깔이요? 아, 실제 색깔이랑요? 응. 음. 뭐, 뭐, 뭐, 뭐, 맞게 보이겠지? 여러분들 눈에는? 네, 맞아요. 괜찮게 보입니다. 음. 저기 모니터 때문에 사회선 뭐 오뉴, 음용, 은밀 뭐. 나무별 색깔 근데 솔직히 다 예뻐요 요 하늘색은 제가 좀 자주 쓴다고 했던 게 겨울왕국 한때 한창 유행할 때좀 자주 썼어 그리고 얘가 나무별 색깔이 좀 좋은 게 엄청 잔잔한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오팔 애들이랑 같이 정블리님은 정불님, 가지고 계셨나봐요 바로 사람 열어서 확인하셨대요 <웃음> 잠시만요 엄청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잔잔한 펄, 오팔펄들도 같이 있으니까 어 진짜 나무벨 너무 예뻐 그래서 나무벨을 이걸 사용하면서 단품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나온 지좀 오래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단품이 없더라고 세트로만 있더라고 그게 너무 아쉬워 음흉하게 하나씩은 안 판대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하나씩 안판대요 그니까 이게 나무들이왜 하나씩 안팔까? 하나씩 파는데 하나씩, 하나씩 안걸어놓은 건가? 그냥 소루 확인 좀 해봐봐 다이아미에 <웃음> 단품물로 팔면 단품물을 올려놓고 그거 10% 걸어주세요 흐흐흐흐 <웃음> 뭔 <뭐죠? 웃음> 소루가 아까 말한 잘못이야 이거는 <웃음> 즉각적인 업무짓인가요? <웃음> 이 왜냐면 유일하게 뷰악행 하고 있을 때는 갑질 할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웃음> 딴걸 못하니까 어, 뷰악행 아닐 때는 네. 제가 다른 팀에게 갑질 못합니다 제가 을이에요 <웃음> 발색해주세요 하면 네 이러고 이제 착하게 다 해요 펄감 이쁘다 잔펄 사랑 뭐 이렇게 말씀하시네 음, 맞아요 그래서 나무별은 저희도 저희한테 온지좀 됐지만 그래도 저희 손해한 게 아니니까 계속 가지고 있고. 있어요 이사를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가지고 옮겨다니는 누나랑 저는 가지고 옮겨다니는 제품이에 항상 가지고 있는 제품들 갑질이라고.. 네. 아비확행에서만 갑질하고 있어 근데 지금 <웃음> 의견이 좀 갈리나봐요 정블리님은 이제 다이아메에서도 개별로 눈은 안판다 이렇게 하시고 인스타에 신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비아이님은 단품있는데요? 라고 어 그니까 러 다이아미에서는 단품을 팔거예요 근데 사연산이 아직 안올라온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금방 갑질한거죠 그래도 을이라 다니라고요 <웃음> 그래서 제가 병, 병이면 어떻게 될라고? <웃음> 그래서 제가 지금 갑질을 한겁니다 다이아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단품 팔거 같으니까 사연산 홈페이지에 단품으로 올리고 뷰, 지금 제가 사용제품 썼으니까 10% 할인 걸어라 라고 <웃음> 바로 지시를 내린거죠 뭔가 나온지 오래됐는데 단품이 안 판다는 건 뭔가 말이 안된 거라고 나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백방님 입사하시는 겁니까? 디젠틴 가서 뷰쌤 시키는 발쌤 다 해주세요 <웃음> 어네 그러면 루나랑 저는 다시 공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웃음> 자 미경화 닦고 스티커 붙일게요 네 자 여기서 색깔 골라서 붙이면 돼요. 어떤 걸실 겁니까? 빨간색 할까요? 아 현재는 타라센에서 이전에는 단품 판매를 했었는데 현재는 타라센에서 단품 판매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래요. 지금 저희 디자인 팀이 다 알아봤다고 하네요. 봐 <웃음> 이렇게 시키면 바로바로 바로 다 알아본다니까. <웃음> 유일하게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시간이야. <웃음> 미치겠다. 그러면, 저희가 단품으로 못 올리는 상황인 거죠? 세트만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단품을 요구하는데도, 소루님. <웃음> 여러분, 여러분들 저 소루님이 디자인팀이니까 저분한테 빨리 따지면 돼요, 따질 거. 왜 단품 판매 안 하냐고. <웃음> 그러면 저 소루님이 이사님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지금 시청자들이 빗발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크게 해야겠다. 크게요. 아 i 넓게. 넓게. 네, 아기 c o 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셨군요. 안녕, k 기 네. 우리 피자 시 i e c 안 나? 어, i e c o o k i 침묵금지 k i e cookie c 아 그거랑은 c o o 시청자와의 관계를 더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웃음> 예? <웃음> 알겠습니다 어저어저 어, 어, 저, 어, 봐요! 저정블리님이 애기 감독이 아는 척 해요 저햇빵이도 애기, 아... 애기 아는 척 해요 빨리 뭐라 해요 아니 저분들은 해도 되죠 오.. 차별? 응? 어?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산에 차별해요 <웃음> <웃음> 신고해주세요 <웃음> 거짓이세요. 이게 사회 차별해요. <웃음> 아니, 차별이 아니라. 아니, 저 사람들도 천, 다 애기 아는 신청... 친구, 현실에 서 아는 사람과 또 그냥 온라인에서 <웃음> 아는 사람과의 그런 <웃음> 왜 내가 변명을 하고 있는 걸까 <웃음> 자, 이게 부칙 쪽? 네. 그럼 다시 떼지고요. i 러면안알줄줄야야 I'm not sure. 네한 바퀴 돌렸어요, 봤지? 네. 근데 돌릴 때좀 여기는 꽉 잡고, 네. 아 어, 돌려지는 부위가 좁게? r 게 <웃음> 내가 말을 못해요. 리본 중간 부분이. 어, 리본 잘 중간 어잘 꼬이게. 어, 꼬이게. 왜냐는 부분이 넓어지면 이렇게. 다 붙이면 내부의 그 반대편에 있는 그게 보일 수도 어, 있구나 맞아요. 어 맞아요 네. 어그 말이에요 아 어, 네, 그렇구나 어이분 마음에 들었어 네, 해석이 필요한 아 이제야 이제야요 어 저는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 옆에 사람은 좀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아 이제야 그리고 중심을 좀잘 맞춰줘야 돼요 저도 이거는 좀 항상 좀 어렵긴 하거든요 돌릴 때그 중심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여기 여기도 흰색이 좀 보이긴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뭐반볼참 붙여주든지 아니면 같은 스티커 라인으로 이거 세로로 붙여주든지 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예쁘게 할 거다 라고 하면 다른, 다른 데서 보니까 여기에 레이스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스티커 자체에 요즘 여기에 레이스로 해서 스티커도 팔더라고? 이제는? 아니면 레이스 우리 스티커 우리 레이스 스티커도 판매하잖아 그래서 여기 테두리만 레이스를 따라서 붙여줘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아트들 하더라고 근데 오늘은 레트로가 컨셉이니까 레이스 따로 안 붙일게요 그리고 원래는 같은 색을 이렇게 붙이는 게 손에 할 때는 예쁘긴 하겠죠? 뭔가 더 어울리고 이렇게 세로로 붙일 때는 얘같은경우는 요렇게 해야겠지? 하늘색이 세로로 들어가게끔? 네. 근데 레트로가 컨셉이니까 음, 다른 색을 붙일게요 가위 어디건지 아시는 분? 이거? 요거는 사라세는 건데 더예쁜 가위 있잖아 여기 리본 딸랑딸랑 거리고 하는거 그 더예쁜 아니면 그 레트로 가위라고 해서 우리 은색, 금색, 똥색 파는거 그 더예쁜거 있잖아 왜 이상한 거 살라 그래. 그 사라 생거더 예쁜 거 있잖아. 빈티지 가위인가? 나저 계단 소리 뭔가 무서워. 나 혼내려 오는 거 싶어서. 나나 아 오늘 좀 사고 친게 많아가지고. 근데 <웃음> 네, 오늘은 좀 저도 두렵습니다. 네. 이제 혹시나 이제 저. 근데 나는 뭔가 안 온다 할것 같은 게. 이제 팀장님이 있잖아요? 네 그니까 러 제가 컨트롤을 못했다고 그치 제가 혼날 수도 있어서 이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아 팀장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아니 하라고 그랬다고 제가요? 팀장님이 <웃음> 방송에서 이제 막 얘기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아니 막 얘기까지는 얘기는 없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레트로라서 안했는데 어제 이거 붙이면서 생각한 게 여기에 클리어제를 좀 뽕냥하게 올려도 되게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레트로라서 그 생, 그거는 생그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에 직접 할 때는 뭐 중간에랑 여기 끝에랑 이렇게 따로따로 같이 한 번에 뽕냥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뽕냥하게 클리어제를 굴곡지게 올려달라는 말이지, 그니까 그렇게해도되게 뭔가 예쁠 것 같아요 3D처럼 이이게해게해맞이이런게 그러니까 음, 네. 음, <웃음> 음. 클리어 젤로 그렇게좀해도 클리어 젤 올리면 약간 그 볼록 거울 느낌 나면서 그러잖아요 더 리본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도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레트로라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고 저는 나머지 부분에는 다 스티커 올렸어요 욜로비치 스티커 올리고 했는데 욜로비치 스티커는 저희가 지금, 지금은 지금 판매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가 쓰던 거여가지고 이건 진짜 판매하지 않아서 가위 찾아오셨대요 링크 찾아오셨단다 <웃음> 맞아 엔틱 <웃음> 고급 실크 가위 저게 너무 예뻐 차라리 저걸 사! 왜 이걸 사! 이거 색깔 이렇게 막 이상한 파랑색으로 되어있는거 이거 사지 말고 저거 사 머리카락 오늘도 추렸네 머리카락 나 머리 색깔 뭐하지? 머리 색깔도 나한테 DM 좀 보내줘? 나 머리색 지금 뭐, 무슨 색깔지 되게 고민중이거든요 아 나도 머리색 고민중이네아이 양반이 내가 작년에 했던 그 금발 알죠? 지금 금발 하고 있어 이 양반? <웃음> 저기요 어이 양반 이 양반 금발 이 양반, 금발라, 반이다, 이 양반 금발하고 있어 지금 이 양반이라뇨 이양반 <웃음> 어, 요거 붙이든지 아니면 요거 붙이든지 해서 꾸며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사용제품 다 걸어놨어요 나머지들은 꾸며줄게요 아 이건 사용제품 안걸었네 까먹고 죄송합니다 뭐? 못본척 해요 아나 따로 쓸 계획이었어 아왜 그럴까? 아 따로 쓸 계획이었다니까? 어, 아, 따로 쓸 계획이었어 아 따로 쓸 계획이었다니까? 애초부터 따로 쓸 계획이었어 <웃음> 왜? 홀로그램? 아, 아 근데 나그 홀로그램 있잖아요 검은 머리에 그 유니콘 색깔 집어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 제가 지금 검은 머리에 지금 노랗게 돼 있잖아요 그 노랗게 돼 있는 부분에 그때 했던 유니콘 색깔 이 노란 부분에 검은색에 유니콘 색깔 집어넣을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니까 유니콘 머리는 다시 하고 싶고 그거를 노란 머리 그때 전체 유니콘 하지 말고 어, 그레이 블루 조합이신 분도 계시네요. 그레이 블루. 나물안가져고 왔나? 물이요. 야 네. 제자리에 물물 있어. 종이컵 네. 어제 물 며칠째 쓰다 남아있는 물 대령입니다. 어우 아, 저도 저한테도 뭘 시키시는군요. 이제 비아킹때 유일하게 갑질할 아, 수 네, 있다니까요. 아네갑질이네 <웃음> 네, 해드려야죠. 네. 유일한 비아킹 갑질이요. 이영재 앞머리를 뷰티쌤. 어 나도 이영재 앞머리의 아... 포인트 알았는데요. 예? <웃음> 아니야. 이영재 앞머리를. 애쉬 다크 브라운. 이런 의견도 계시고요. 비티쌤 담당 미용실쌤 좋겠다. 조정적인 거아니 아, 어, 맞아 저는 그니까 러 의견이 없어서 맨날 미용실 가면 알아서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미용실 원장님 짜증내해. <웃음> 이건데 앞머리 자른 것도 앞머리는 하고 싶은데 앞머리가 안 어울려요. 와, 이게 이렇게 빨리 되는 거였어요? 나무별 단품 재오픈 됐대요. 와... 이게 파급력이 장난이 아니, 아니라니까요, 아니 진짜. 오 이사님 시청자분 은 시청자분 네. 그 콤네면 안 됩니다 다 존중을 해드리고 어. 한 명은 아, 다, 다, 어, 어? 아 단품 주면... 아니 단품이 재오픈됐다잖아 단품 우리 원래 없었는데 네 재오픈 아니요 에아 맞아요 원래 단품 없었는데 그거죠 음. 맞아 맞아 시청자들이 재오픈해달라고 네, 성문을 빛발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와 소루가 이사님한테 전화했나 보다 시청자분들 <웃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단풍도 열어버리는 클래스. <웃음> 어,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비리스님이. <웃음> 근데 그것도 유 유일, 그것도. 유일하게 수요일 오전만. <웃음> 수요일 오전만 가능하거든요. 수요일 오전은 비밀로 이사님한테 말할 수 있어. 시청자들이 원해합니다. <웃음> 시청자들이 큐패드 클리어는 레진젤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수예요. 그럼, 어. 그러면 뭐 올려달라 해요. 디자인팀 말해서요. 네, 무슨. 디자인팀장님 이거 올려주세요. <웃음> 두, 두 시간 실수입니다. 두 시간 실수. <웃음> 맞아. 이거는 파셋 아, 아트6 아, 5번이래요뷰쁜말이이래아아 <웃음> 아, 나쁜 말이잖아. <웃음> 뷰쁜실 너무 웃기다 나쁜 말이이사님 뭔데? 말리이사님은 응? <웃음> <우리 웃음> 뭔데? 뷰아이잖아 <웃음>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이트에 찜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장바구니에 그거... 담는 기능밖에 없어서 불편해요 아, 찜하는 찜... 기능말 <웃음> 나왔잖아 그, 아니 그거 누가 말해가지고 무슨 말 나오는지 알아요? 하, 찜, 찜... 찜... 찜통 찜 얘기 나왔다며 왜, 왜요? 왜요? 왜요? 어? 찜통 얘기가 나왔다고요? 아... 그... 아... 팀, 팀장님 그때 연차였구나? 연차였죠? 하요일날 팀장님인 어... 아니 누가 찜찜기능 해달라고 했다가 그때 팀장님도 회의할 때 얘기 나온 게찜 기능을 하자 라는 얘기 가 나왔대요. 근데 아 그러면 찜찜기는 찜 그러면 다들 찜 기능을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그 서비스 그거 이름. 서비스 어, 드리는 제목. 어 아니 서비스 드리는 걸로 사은품 아 사은품 드리는 걸로 아. 찜통을 드리자. 사은품을 찜통으로 드리는 거 어때? 찜기능을 좋아하니까 찜기능을 <웃음> 찜 하고 찜통을 드리자 진짜... 여러분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그렇게까지 나온다고 찜솔방 안 나왔으면 다행이래요 <웃음> 찜솔방 쿠폰, 쿠폰 드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자꾸 이상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구매... 구매해주시는... 들의 니즈 중에 하나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해주시면 어. 저희는 정말 감사드리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다 위로 네.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다들 다 얘기해요. 네. 그래서 찜개장도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강, 이게 자주 저희 사라네에 필요한 부분이 좀 어, 얘기하고 음. 싶으신 것들을 어, 자자뭐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은 음. 저희도 또 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저는 저희도 감사합니다. 응.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세나 쫌실방 무료요금 <웃음> 그런거 얘기해주면 저는 또 내려가서 낭창하게 다얘기 그렇지 얘기하고. 반대로 봐봐 찜통을 샀더니 네일즈로가 왔어요 뭐 이런것도 있고요뭐 어, 찜통 안에 네일지로다 어. 담아두고 어, <웃음> 어플은 안만들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 어플은 저희가 안드로이드만 있고 아이폰이 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이폰을 하려고 계속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도 부장님한테 말할게요 그것도 지금 몇 년째 말하고 있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회의라고요? 회의는 뭐 무조건 딱딱할 필요가 없고 아 저희도 딱딱하게 네. 절대 하지 않고 진짜 의식의 흐린, 의식이 흐린대로 근데 하, 해야지 약간 재밌는 문구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문구가 나오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저도 팀장님이랑 약간 비아킹 같은 거 회의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좀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도 좋습니다 네 근데 네. 네. 그 호칭은 좀 불만이긴 합니다 오늘 오늘 좀 호칭 좀, 좀 양반? 거슬립니다. 양반이라니요. 양반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천미나 이럴 순 없잖아. <웃음> 이 천미나 이것보다 양반이.. 저... 양 여러분 양반 좋은 거아니에요 양반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아 왕아? 이 왕아? <웃음> 왕아? 전아이전아 <전하>?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아 트롤 스티커. 아 트롤이 이게 그... 그거예요. 어디 거라고 했냐? 뭐, 뭐, 뭐, 내가 아, 욜로비치 거라서 욜로비치가 저희 스티커 욜로비치 이거 워터 데칼이 다 빠졌어요. 아하. 음, 그래서 욜로비치 워터 데칼은 저희 제가 뷰 악행 이벤트 당첨자한테만 세 장씩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알고요. 율로비치 워터 데칼이 저희가 다 빠져가지고 그게 제가 당첨되신 분들한테만 제 장식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웃음> 이렇게 하고 탑으로 마무리 네. 해줄게요. 탑으로 마무리인가요? 응. 음. 오늘 방송은 오, 제가 와서 느낀 것 중에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를 정도로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소통 잘하는데 팀장님이 얼굴을 보여주다가... 어, 이제 좀... 얼굴 보여줄 겁니다. 아니, 얼굴 보여주면 전또 다시 조용히 해주는 심사임당이 아니... 되어버린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심사임당 맨날... <웃음> 아니, 저는 심사임당이에요, 전하님. 전하! 저는... 전하? 지금... <웃음> 아니, 양반님 싫다면서요! <웃음> 그러면 양반보다 높은 게 전하잖아. 네, 양반의 지칭은 분명히 높이... 말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안 좋은 이양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양반은 안 좋은 거야? 그렇죠. 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안 좋게 얘기해요. 어 그건 그건 안 좋은 말이에요. 이양반이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안 좋게 얘기한대. <웃음> 어? 자, <웃음> 자 우디르급 퇴세 전화를 빨리 해야 된다. <웃음> 우리, <웃음> 우리 그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욕하고 사는 거였어? <웃음> 그렇대 여러분들 이전하란 말은 안 좋은거래요. 앞으로 쓰지맙시다. 빨리 진행 바랍니다. 뷰어킹에서만 <웃음> 할수 있는 시청자 갑질. 맞아 맞아. 뷰어킹은 <웃음> 방송을 라이브를 함에 있어서는 뷰리쌤이 이제 전직원에게 갑질을 할수 있다면은 뷰리쌤을 갑질할 수 있는 건 시청자분들이죠. 그렇지. 그렇죠. <웃음> 이분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야전화라고하 그랬어요. 전화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규리쌤이 이리저리 뭐 아이디어 회의하고 이럴 때마다 얼마나 나이 먹었다고 무시를 하는데요. 나가? 나가! <웃음> 내가, 내가. 저는, 아, 이쁘다. 저는 근데 나이 먹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저랑 팀장님들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안 났어서 제가 나이 갖고 뭐라 할수 없어요. 어, 나이 차이 많이 안 납니까? 네. 아, 그래요? 제가 나이 갖고 뭐라 할수 있는 처지는 아니어서 나이 갖고 뭐라 할수 없어요. 어, 몇년이시죠 94년 생이요 <웃음> 별로 안 난다고요? 아 <웃음> 많이 나나봐요 <웃음> 여러분 <웃음> 별로 안 난다고요? <웃음> 아 이쁘다 자 이렇게 씁니다 지금 쓴 거는 프롬탑이구요 네 레트로 느낌이 이렇게 쓰게 딱 느껴지네요 <웃음>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적인 아트는 했어요 리본 만드는 거랑 조건 만드는 거 나머지는 몰드고 파츠고 그렇습니다 어. 이 외에 또 혹시 궁금하신 점들 혹시 있으시면은 음, 채팅, 어떻게 만들어 하는 것들 채팅 해 주시면은 음. 또 보내 파츠예요. 네. 다 보여 줄 겁니다. 귀엽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 분들. 있으시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어, 인스타그램에 이제 99 94년생 후후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고 는 계시네요. 저 나이 감사합니다. 먹을 만큼 먹었어요. 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죠. 저기요? 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뭐요? 뭐 down. Well, I will come down. I will come down. I w 저표시 come down. I w 네 감사합니다. 캡처, 타임입니까? 캡처 타임 n 니 w i l 캡처 o 레 e d 벌써 배고 배고프네요. 오늘, 오늘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웃음> 오늘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저저그안 그래도 그 이사님이랑 그 얘기를 했는데 응. 어, 라이브 방송 을 시간을 좀 늘려 늘리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시간 늘리는 건 이사님 세 시간 4 시간 좀... 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웃음> 일단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려면 그냥 2시부터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일단 아트 보여드리고 나는 뭐 먹는다? 또야 오르지? 이런 거 하면서 또밥 먹고 아 밥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렇죠. 먹자고 밥 먹고 먹방도 하고 네. 어, 또 찜닭 시켜가지고 막 찜닭 먹고 음. 4시간이요? 아니 4시간까지 음. 흥분하세요 4시간 동 아트 하는 게 아니라 밥도 같이 먹어요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얘기하다보면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니까 러 여러 여러가지 컨텐츠를 좀.. 좀, 어, 좀..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네, 시청자분들 유튜브 자주 찾아봐주시고 뭐, 구독과 좋아요 제발! 음, 구, 여러분, 구독, 구독 안하고 보시는 분들이 6 0 60% 여러분 구독하자 나 진짜 실버 버튼 진짜 고시란 말이에요 실버 버튼만 받자 실버 버튼 받으면 진짜 우리 이벤트 짱짱 더 많이 하겠지? 이사님 기분 좋아가지고 <웃음> 인스타에서 이제 파츠 완전 비움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먹방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오 돌림판 돌려서 돌림판 돌려서 어, 그 어, 괜찮네.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방송 때 다음 주 컨텐츠 뭐 할까요 이거 돌림판. 괜찮네. 응. 의견 받아서 돌림판에다가 해서 응. 돌리는 거. 오늘 도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드립니다. 어디 구독해요? 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라 응. 사센 TV를 구독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웃음> 자 그러면은 브이티 <브릿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아... 카메라 올게요. 아, 네? 어디 켜져 있어요? 네. 뭐야. 아? 지금 어? <웃음> 지금도 켜져 있다고요? <있더군? 웃음> 네, 자, 오늘 이렇게 레트로 네일 아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들 시청,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요아따와출첵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